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중국과 게임을 같이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절, 짝퉁, vip 등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죠 뭐 사실상 이런 점들은 굳이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국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며 한 게임이 흥행하고 나면 항상 돈 빨아먹기 바빠 진짜 거의 흡사한 표절 게임을 내수시장에 내놓는 등 중국과 게임을 동시에 생각하면 도저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미지는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일 정도로 최근에 중국에 출시되고 있는 게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와 견줄 만큼 아니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현재 중국의 개발력과 기술력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만큼이나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당장의 유로파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이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또 한가지의 게임이 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도 역시 배틀그라운드의 큰 흥행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플랫폼이나 국가를 가릴 것 없이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 뉴로파라는 게임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면서 배틀로 할 게임을 우주쿠슨 출시하고 있는 와중 단순히 짱개 게임이라고 까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게임이 등장하였습니다. 무협 x라는 이름의 게임은 중국의 드림게임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큐브게임이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는 쉽게 설명하면 배틀그라운드의 무협 버전입니다. 게임 ui는 배틀그라운드와 좀 흡사한 편인데 아니 뭐 유심 나오는 어떤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도 배틀그라운드의 그늘에서 벗어나긴 힘들죠 와우의 흥행 이후 수많은 MMORPG 게임들이 와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듯이 도타2의 성공 이후 많은 MOBA 게임들이 도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듯이 배틀로얄 장르의 후발주자들도 배틀그라운드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힘든 이야기일 겁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H1Z1이지만 아무튼간 이 무협 x는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힘들 정도로 게임이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탑승 수단은 역시 무협이라는 시대상에 맞게 말을 탈수 있고 무협에 등장할만한 무기들인 창 도검 대검 쌍검 활 등등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하며 각각 무기들에 존재하는 세가지 스킬들이 공격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 밖에도 무협만의 재미있는 요소인 암살이 있는데요 플레이 영상을 찾아보면 지붕이 나와 높은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적군이 들어왔을 시 직사를 시키는 기술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배틀그라운드와는 또 다른 의미의 긴장감을 줄 수도 있겠네요. 전투는 아무래도 무협 특성상 원거리보단 근거리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후반에 돌입하게 되면 좁아진 맵과 말들 덕분에 영화에서만 보던 말을 타고 전투를 하는 개판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멋있는 것 같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에스포리그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웃음> 이제 막 테스트를 시작한 버전이지만 이게 중국 게임이라곤 기존에 쌓았던 이미지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괜찮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하나 나오려나 봅니다. 이 무협 X는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얼리언4 엔진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출시 이후 최적화라던지 많은 부분에서 비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비해 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시장은 언제쯤 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즐거운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웃음>